you <laughs> 나섯 다섯, 다섯, 다여섯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한명섯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섯, 다 저거제조안돼요 네, 오늘 그냥 간단하게 먹기볼게요이큰게 없어가지고. 뭐예요? 흑약가를 하나씩 집어넣는 건가요? 아. 저좀세가안 해봤는데요? 대코, 대코. 지금 돼요? <웃음> 네. 왕수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가기보다는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. 저희 이제 동동에서 다니게, 다니고 보면은 거의 사람이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가는 길을 여기서 구리 방향으로 가다가 그게 일단쭉승진할 거예요. 그러면 그 수석조라고 가해에서 보는 데에서 앞으로 이렇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마 다들 뭐미운로 넘어가면은 첫 번째 낭간이 다리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 말고 낭간님 없는 다리가 두 개가 나와요 두 번째 거를 건너가지고 왼쪽으로 해서 이제 그다음 왼쪽으로 해서 이두 개만 둘러이 나오는데 문제는 두 개를 세 내릴 때 중간에 가다가는 거죠 자 그럼 장애물라고 거의 그니까 러 왔는데 다 왔을 때 언덕을 내려가서니다 먼저 딱 내려오고, 그 다음은 다리 닿아지고 원곡이 약간 덕타가 좀 있는데 짧은 어필이 하나가 나와요. 근데 고기가, 보이는게 아니라 다리가 다래져 있어서 다리 지압은 나는딱 보여가지고 조금 고거는 좀 조심하시고, 길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건먹지 마시고, 고거는 뭐 앞에서 좀 훨씬 할수 있을지 는하시는 그냥 나라고하시는다맞보이니까 고거를 두 번에 한 번에, 저도 너무 내근내근 둥글둥고그로갈수이 경로를 내가 차로는데 원래 우리 차도 내는데몇도 다니면 차단도 좀 도로 들어거든요거 차가 갈 수도 있을까 차가 는 경우에는 서 간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광도 지나고 또 가다 보면 가정복로 가기는 가는데 가정복이 왕초양쪽에가 되어 있어요. 근데 바로 거기다 가면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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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가도 안전한 사람이 있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간격이 떨어져야 안전한 사람이 있어요 일초 출발하는?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삼 조야, 우리 삼 조, 하시는 분들은 가세요.